불잠을 주무시는 사례를 본인들이 홈페이지에 올려주셨던 사연인데요. 이제는 나무일. 저는 굉장히 심해서 현대의학, 한의학, 민간요법까지 모든 것을 동원해 치료해 보았지만 겨울만되면 어김없이 찾아오는 호막힘 증상 때문에 정말 힘들었습니다. 어떨 땐 콧등을 확 열고 아... 숨을 제대로 쉬고 싶다는 생각까지 할 정도로 말이죠. 근데 진짜 코막혀갖고 답답해하는 사람은 미칠라고 그래요. 네. 어떤 분은 코를 떼버리고 싶다는 분도 계셨어. 하... 그저 코로 숨만 편하게 제대로 쓸수 있으면 다른 것은 필요 없었습니다. 음... 얼마나 음... 갈급했을까요? 수술도 1, 2년 지나니 효과가 떨어지고 병원도 갈 때뿐 콧물 코막힘 재채기 밤에 숙면을 취하지 못하니 항상 피곤하고 피부는 나날이 방가져가는 등 모두가 알고 있는 증상을 그대로 다 겪고 지냈습니다. 그러다가 코에 뭔가를 꼈어요, 뭔가를 꼈어. 요거를 꼈더니 음. 아직까지 병원 간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이런 대박이 어디 있어요? 음. 예전 같으면 최소 일주일에 한 번은 갔어야 했는데 말이죠. 음. 돈 절약, 시간 절약입니다. 쿡을 사용하기 전에는 음. 밤에 잘때 숨이 막혀 두 번에서 다섯 번까지 중간에 일어나는데 <웃음> 지금은 한번눈 감으면 아침까지 잡니다. 두번에서 다섯 번까지 깨는 거는 안잔 거죠. 정말 요즘은 자는 게 너무 좋은 거 있죠. 이분이 여성인가봐요. 그런가 사무실에서 봐요. 사무실에서 전화받을 때 겨울에는 늘 감기 걸리셨나봐요. 이 소리를 지겹게 들어서 저입니다아 <웃음> <웃음> OO 소리 이렇게 하네저 o 이라서요 답변하는 것도 붙자에서 그냥 <웃음> 예, 감기아 예. <웃음> <웃음> 이렇게 대답하거나 아예 전화 받기를 피했지만 지금은 벨이 울리면 자연스럽게 수확에 손이 올라갑니다. 예전하고 비교하면 너무 편하고 좋은 삶을 사는 것 같아요. 겨울을단 공포도 사라졌고요. 지금은 행사안에도 숨이 편안하지만 그래도 혹시 다시 찾아올까봐 원천 봉쇄하는 몸으로 음. 사용은 계속하고 있습니다. 아 제가 이거 이거 이걸 음. 보이시죠, 이거 보시죠 음. 이거 저도 이 에어컨 시즌이 되면 음. 후가 좀 맹맹한 느낌, 뒤쪽 음, 막히고 하는 게 있거든요. 음. 그래서 씁니다. 음. 이게 겨울에 생기는 사람 있고 음. 여름에 생기는 사람도 다 애고분 탓입니다. 음. 이게 또애고안할 수도 없고. 음. 그래서 봄에는 어, 꽃가루 알레르기 같은 거, 음. 어, 환절기로 이제 알레르기 많이 생기잖아요. 그때 쓰고 음. 가을에는 찬바람 불면 또 알레르기 막 생기잖아요. 저는 찬바람 불면 콧물이 나면서 봄, 여름, 가을, 겨울 얘는 항상 필요한 아, 정말 그렇네요. 코 건강을 지키는 아주 아유. 대박 아이템입니다. 네, 네. 뭐 소로혈을 가정, 지속적으로 계속 해주면 좋아지니까. 가정 상비용품. 네, 네. 제가 항상. 이제 오시는 분에게 설명을 드린데요이 소로혈이라는 혈자리가 여기에 있습니다. 음. 여기 있는 거를 침을 놓을 수도 없고 뜸을 뜰 수도 없고 뭐 마사지를 코를 누를 수도 없고 참 좋은 자리인데 어떻게 할 수가 없네. 해서 고안한 게 이거라니까요. 음. 오가고 형상 기억 와이어를 가지고 음. 소류혈을 아 정면이 아니고 후방에서 공격해서 얘를 음. 아주 딱 제압을 해버리거든요. 음. 딱 해줬더니 <웃음> 그만 콧구멍에 넣어서 꼭 이렇게 맞춰야 돼요? 이 자리가 <웃음> 이 안에 딱 넣어서 이 안착이 돼야 돼요. 그거 잘못 쓰면은 눌러가지고 여기 뭐 연골 누르고 그러면 전혀 안 되고요. 음. 혈자리는 이 안에 있어요. 음. 여기. 버스 운 사람들 정말 팬들 음. 많아요. 네, 네, 네. 자 눌러야 됩니다. 어디? 여기, 여기, 그리고 여기, 요기, 여기, 여기를 눌러 주세요. 눌라, 눌라, 눌라. 잘한다.